오늘은 깜빡깜빡 도깨비 소개해줄게. 권무늬 글그림 사계절에서 나온 책이에요. 깜빡깜빡 도깨비. 누가 사람이고 누가 도깨비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뾰로롱. 오, 깜깜한 밤이네. 짜잔. 깜빡깜빡 도깨비. 권무늬 글그림. 옛날 예, 옛적 어느 외딴 곳에 혼자 사네. 아이가 있었어. 오, 어떻게 혼자 살게 됐지? 아이가 혼자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침 일찍 마을로 가서 이집저집 구준 집일 거들어주고 한푼두푼 주는 대로 받아서 겨우겨우 겨우 살았지. 가족과 함께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혼자 떨어졌을까? 엄마랑 있는 친구, 아빠랑 있는 친구, 엄마랑 가는 친구, 할아버지일까? 아빠일까? 어우, 서당에서 글 공부하는 친구, 좋은 친구도 있네? 코 파는 친구, 놀리는 친구, 엄마랑 나들이 나온 친구,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 친구, 어! 아빠랑 둥가둥가하는 친구, 아빠랑 노는 친구, 가족이 다 함께 노는 친구, 아 엄마랑 같이 있는 친구, 이렇게 다 가족이 있는데 얘만 없어. 혼자 살아가고 있어. <놀람> <놀람> 그날도 밤늦도록 일하고 돈 서푼. 돈 서푼 받아 집에 가는데 누가 말을 걸어. 얘, 예, 나돈 서푼만 꺼줘 가만 보니 팔이 없어. <놀람> 오라 이게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는 뭐든지 잘 까먹는다는데 돈 갚는 걸 까먹으면 어떻게 해? 아이는 꺼줄까 말까 하다가 겁이 나서 할수 없이 돈을꺼줬어꼭 갚아야 돼. 내일꼭 갚을게. 도깨비가 그렇게 말했대. 얘가 도깨비였구나. 빠밤, 다음날 저녁. 누가 불러나가 보니 어제 그 도깨비야 어제 꾼돈 서풍 갚으러 왔다 하고 돈을 주고 가버렸어 오 oh, 땡큐 아이는 도깨비가 돈 갚는 걸 까먹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 음, 돌려줘서 고마워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돈 서풍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좀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받아. 어잉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진짜 도깨비 같은 일이네.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 어제도 갚고 그제도 갚았잖아. 어라, 얘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떡해.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덩돈갚으로 그 왔다. 어제도 갚고, 그제도 갚고 그끄저께도 갚았잖아. 어라, 얘좀 봐. 어제 처음 만났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오, 이상한 도깨비인데. 진짜 도깨비 같네열르라 하는돈 갚으러 온 도깨비가 찌그러진 냄비를 보더니, 아유, 저런 걸 어떻게 쓰니? 내일 새것 하나 가져다 줄게. 하는 거야. 어, 도깨비가 다 무서운 줄 알았더니, 아니네. 다음날 도깨비가 돈 서푼하고 냄비를 들고 와서, 어제 끈돈 서푼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하고, 커버렸어. 반짝 반짝 새 냄비를 보니 맛있는 게 먹고 싶어졌어. 이것 저것 만난 걸 생각하며 뚜껑을 열었더니 온갖 음식이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요슬냄비야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나와. 어 말만해 다 나와. 어 신나 신나. 넌뭐 먹고 싶어? 치킨? 피자? 어 과일도 있고 치킨도 있고 다 있어 다 나와. 다음날. 도깨비가또 왔어. 어제 꾼돈 서푼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냄비도 줬잖아. 어라, 얘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오잉. 그 다음 날, 동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돈 서푼이랑 냄비. 어제 갚았잖아. 냄비도 어제 줬잖아. 어라, 얘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돈 서푼 받아라. 냄비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돈 받아라. 냄비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 부엉이 지겹대 어떡해. 어라 얘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돈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냄비가 방에 쌓여있다고 허라 얘좀봐 까먹기 대장이네 도깨비가 짜잔 하루는 돈 갚으러 온 도깨비가 달아 빠진 다듬이 빵망이를 보더니 아휴, 저런 걸 어떻게 쓰니. 내일 새것 하나 가져다 줄게. 하는 거야. 오잉. 음. 와 웰. 다음 날 도깨비가 돈하고, 냄비하고, 방망이하고 챙겨왔지. 어제 꾼돈 서풍 갚으로 왔다. 냄비도 받아라, 방망이도 받아라. 하고, 커버렸어. 아이가 이제 한숨이 나와 방이 좁아서 잘 데도 없네 큰 집이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방망이를 뚝딱거렸더니 짜잔 와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기와집이 됐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 방망이야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나와 소원을 말해봐. 이 노래 알지? 오, 역시 말로 해야 이루어지는 거였어. 오, 대단한데? 오, 와우. 도깨비가 또 왔나 보다. 그... 다음날에도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끈돈서풍가 불어왔다. 냄비도 받아라. 방망이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좀봐 어제궜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돈 서풍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방망이도 받아라 어라 얘좀봐 무슨 소리야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돈 갚으러 왔다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돈이랑 냄비랑 방망이랑 방 안에 가득하다고 어제꾼도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좀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좀봐 어라 얘좀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끈도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팡망이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라? 이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 또 왔어. 또 왔어. 어제 끈도 서풍 갚으러 왔다. 냄비랑 팡망이도 받아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제 그만 왔 그만 그만 그만.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 다가보니 도깨비야. 왜 그래 도깨비야. 말좀 해봐. 왜 오니? 나 하늘나라에 가서 벌받아야 한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도 잘 몰라. 우리 집 살림이 바닥이 났는데 내가 해프게 써서 그렇다. <웃음> 들어보니 돈하고 냄비하고 방망이 얘기잖아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려는데 <웃음> 너한테 꿈도 못 갚아서 미안해 냄비랑 방망이도 못 갖다줘서 미안해 벌다 받고 오면 꼭 갚을게 하더니 가버렸어 안녕 <웃음> <웃음> 누가 이 도깨비야? 뾰로롱 오잉 돈도 쌓여있지 밥솥도 쌓여있지 방망이도 쌓여있지 오이 친구 옷이 많이 변했네 오 부잣집 도령님 도령님 같아 뾰로롱 어, 아이는 그 뒤로 어른이 되었는데 예쁜 각시 만나 아들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도깨비야 깨비야 하면서 죽었대. 어라? 얘네 집이 어디더라? 벌다 받고 왔는데 아우, 왜 이렇게 동네가 집이 많아졌지? 어우. 오, 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 덕분이야, 깨비야. 끝. 엔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뭐였지? 깜빡깜빡 도깨비. 어, 누가 도깨비게 맞춰보세요. 짜잔. 깜빡깜빡 도깨비. 어우, 이런 대사들 너무 재밌었지요. 자, 깜빡깜빡 도깨비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나비가 날아간다. 읽어볼게요. 그러면 안녕.